비밀의 미술관 사랑과 전쟁 르네상스 편1 라파엘로 산초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와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불립니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만들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라파엘로는 뭘 그렸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모두가 다 아는 어, 예쁜 아기 천사 두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아기 천사들은 시스티나 성모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탓에 많은 분들이 독일 드레스덴 미술관에 가서 아기 천사들만 찾아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 아기 천사 두 명만 너무너무 많이 알려진 나머지 <웃음> 많은 분들이 그 아기 천사들만 따로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 라파엘로는 1483년 4월 6일, 그 루비노라고 하는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그 궁중화가였던 조반니 산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 어, 그러나 8살에 어머니를 잃고 11살에는 아버지도 잃어서 졸지에 일찍 고아가 됐습니다. 어, 라파엘로는 그 아버지와 좀 친분이 있었던 지인 가족분인데요. 네, 보호 아래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 하지만 그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은, 라파엘로는 어려서부터 너무 그림을 잘 그린 나머지, 어, 일찍부터 이탈리아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미 청소년기였던 15살에, 라파엘로는 살아있는 거장이라고 부릴 정도였습니다. 음, 그리고 라파엘로의 작품은 바티칸, 궁 여기저기에 걸려있을 정도였는데요. 그 미래의 교황이 될그 레오 10세가 레오 10세죠 그 조반니 메디치와도 아주 친해서 당시 아주 막방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르나르도 주기경또 라파엘로에게 아낌없는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라파엘로는 어, 아름다운 여인 마리게리타 루티와 어,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가 마리게리타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커미션 작업이라고 하죠 어, 작업 의뢰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을 때도 그 마르게리타와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어, 마르게리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어, 했습니다. 또 라파엘로는 그 마르게리타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마르게리타의 왼쪽, 그 왼쪽 팔뚝에 여기 자신의 이름 라파엘이라고 새긴 팔찌를 그려놓기까지 했습니다. 어, 이 작품의 제목은 라 포르나 리나, 즉 여자 제빵사라는 뜻인데요. 어, 실제로 마리게리타는 빵집 주인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마리게리타 역시 제빵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한 가지 문제는 라파엘로가 마리게리타와 사랑에 빠져 연애하는 동안 그 시기에 약혼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혼녀의 이름은 마리아 빅비에나, 바로 라파엘로의 엄청난 후원자인 그 베르나르도 추기경의 조카였습니다. 어, 하지만 말, 그 라파엘로가 그 바람을 피웠던 건 아닙니다. 라파엘로가 마리아 비비에나를 사랑해서 약혼한 게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 빛비에나가 라파엘로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를 호환하던 삼촌에게 라파엘로가 사귀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졸랐다고 합니다. 아, 그 때문에 이두 사람은 거의 그냥 강제로 약혼한 사이였고요. 어, 라파엘로가 이 약혼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베르나르도 추기경이 젊은 라파엘로의 최고의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어, 당연히 약혼녀 핏비에 나는 라파엘로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또 많은 압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37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생일날 싱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요. 만약 당시에 라파엘로가 자신의 후원자 조카 그 비비에나와 약혼을 했다면, 자신의 후원자가 알게 되면 당연히 후원이 끊길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마리게리타와 사귀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아그 작품을 검사해 보면 나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서 그 라파일로가 그린 초상화 라포르나리나를 에서 어, 그 왼손 특히 바로 요리 지금 결혼하거나 약혼하거나 또사랑한 사이 사람들이 끼우는 약혼 반지가 엑스레이 상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 부분은 사실 지난 몇백 년 동안 물감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어 아무도 몰랐던 거고요 또 라포르나리나는 라파엘로가 죽기 약 1년 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도 라파엘로가 마리게리타와 비밀 연애를 했으며 1년 이상 약혼녀의 결혼 압박을 버텨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라파엘로가 어, 당시 그 빵집 여자 마리게리타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 거의 몇명 없었습니다. 그래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조르조 바사리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라파엘로의 조수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 미술사학자 조르조 바사리도 둘의 연애 관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조수들이 스승의 비밀 연애가 폭로될까봐 작품 속에 약혼 반지를 물감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음,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라파엘로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유명한 사람이 됐고요. 그,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당시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어, 라파엘로가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작품의 구도 그리고 그 모델의 포즈를 보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오나리자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라파엘로가 어, 다른 거장들의 작품을 모작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웠다는 것을 음, 알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라파엘로의 다른 초상화 작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구도와 포즈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파엘로가 자신의 실력을 키웠던 즉 모작을 통해서 연습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6차 시 사랑과 전쟁 르네상스 편 2. 잔 로렌조 베르니니